이 동영상에서는 트위스트의 기본을 배우고 타이머로 응용할 것입니다. 기본 공식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바로 트위스트라 합니다. 공식은 날, 이유, 알프라임, 그리고 유프라임입니다. 왼손과 오른손을 둘다 연습해 주세요. 이 큐브 타이머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타이머의 링크는 댓글과 동영상 밑에 있고요. 기록은 새로 고침해도 남고 기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.